협체지는걸 2압 5백에 유지팍 입니까? 5...5백 그리고 A에 3만큼 3만 써주고 응. 이 1을 써줘 응. 그리고 1 2 3 5 나오니까 아니 나왔으니까 여기 4만큼 밖에 4 써줘 응.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에 여집합입니까 응. 이 모든 원소에서 이합 원소 있잖아요 어, 중복된 건 우리가 하나로 치고 1, 예, 2, 3만 나오잖나요 그러니까 여지파은 2, 지파파를 아예 제외로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이거 서 하나 남을까? 원소날열으로 하면 4, 그리고 2. C에 A 아, 여지 2, 1, B 여지 2, 2, 여지 2, 1, 2, 3, 여지팝을 제외하고, 이 전체 집합을 일단, 먼저 하나를 제외한다면 없어지고, 1, 4, 9, 저쪽이. 1, 4, 맞아요, 1, 사 9, 아니요. 그 1, 2, 5잖아요. 1, 2, 5요. 2, 3. 아, 2, 3, 2 4, 아 이거의 교집합이니까, 2차 랜드 가죠. 1, 2, 5. 와같은거 곤란해요. 이 5죠? 아, 다곤 여지법이요여지법은 자, 그 집합 하나에서 그 A 집합의 여지법은 A에 포함된 원소를 없애는 거죠. 어, A에 포함된 원소를? 그지 그러니까. 네. 집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곤란한 것들이 E5죠. 네. E5가 여지법에 의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원소가 1, 3이 남죠. A에 5, 3이 남고 B에 1이 남죠. 5, 5. 그리고 여기 쪽이 전체 집합로 제외를 했으니까 4 하나 남죠. 아, 4 하나, 예, 4 하나요. 1, 3, 4나요 1, 3, 하 그리고 밑에 거는, A 여집합이 B 여집합이 합집합이래요. A를 먼저 여기서 제외를 하면, 2, 3, 번 먼저 제외해주면 1, 4죠. 아, 어, 이가 나와요. 1, 2, 5또 제외해주면 3, 4가 남죠. 네, 3, 4 하나요. 근데 여기서 합집합이래요. 근데 합집합에서 똑같은 건중복이 안되니까 하나로 쳐주죠. 그러니까 원순날법보면 1, 3, 4가 5. 돼 4가 5. 5. 4가 그래서, 갓다, 이.